오늘은 미아 삼거리에서 봉정을 먹으러 갈 거예요. 고고! 이리 오너라! <웃음> 문을 열자마자 나타나는 고풍스러운 한옥집에 안아고고이집. 아나고구이와 곰장어구이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특히 매운 양념 맛이 아주 독특하다고 해요. 믿기 어렵겠지만 기운 없고 축축 처지는 요즘. 뼈가 거의 씹히지 않고 통통해서 아주 씹을 게 있다는 아나고집을 방문했습니다. 초벌로 직접 구워주고 가격도 착해서 더 끌렸어요. 우와, 오 슬러시도 슬러시. 우와. 사장님의 특급 서비스 <웃음> 슬러시 회오리 쭈. <웃음> 안녕 소주 때문에 흥분한 밥슬이 오늘 안 하고 부이치가왔는데 어, 대표 메뉴 두 가지 일단 먹어볼 거고 거기서 이거는 양념 안 하고 몸통 양념입니다. 초벌구이 해가지고 그냥 나오면 바로 그냥 살짝 이렇게 익으면 먹으면 돼요 와 이게 무슨 맛이야 나와봐 음. 매워 요즘 맵찔이가 된밥들이 양념도 매워 짠 매콤한 그맛 소주가 술술 땡기네요 와 이거. 오, 이거 낚시에서 먹던 거랑은 굉장히 다른 느낌인데 안 하고 직접 찾아봤 음, 어. 기대도 안 했는데 그냥 유명한 맛집이라고 해서 와서 그냥, 그냥 별로 진짜 기대도 안 했거든요 와 만족 만족 만족 30년 맛집 인정 음. 와 이거 양념이 진짜 완전 캐리를 하고 근데 더 좋은 거는 안 하고 가 진짜 멋시 포시라고 되게 와 이거 식감도 되게 좋고 진짜 되게 신선한 것 같아 이게 포시포시라고 맛있어가지고 입안에 가득 들어오는 그 느낌이 좋은데 이게 두꺼운 게 아니랍니다 <웃음> 대박 오히려 오늘은 작은 음. 편이래요 어휴. 이거를 두개 여기다 딱 찍어서 아이것도 배추와 깻잎 캐리 부추, 부추 요거 딱 양념 된 부추 넣고 여기에 마늘까지 살짝 쌈장은 이거 살짝 공손하게 싸서 너무 음, 맛있어 맛있어 맛있 진짜? 어 진짜 맛있어 와 이거 완전 술안주다 응? 뱅에 딱 놓고 이렇게 하나씩 딱 먹을 만치만 살살 살포시 새식시처럼 뒤집어주면 연기가 많이 나지 않는다 했어 아, 양념이 다 했네 양념이 다 했어 건강해진다 불꺼불꺼 잘인가? Hi. 그냥 먹어도 맛있다. 음! 안하고 장인 박찬주님이시라고 그분이 하셨다는데 어, 반찬이 조금씩 조금씩 맛있어요. 다변성치가 않네. <웃음> 포장에 가고 싶은 부추겉절이두 아, 개씩? 배추랑 너무 음? 잘 어울려요. 밥술이 혼자 이인분은 거뜬하구만 <웃음> 양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꼼장어구이를한번더 주문 안할 수가 없죠 주문과 동시에 구워지는 꼼장어님 통신+ 통신 튼튼 아우 맛있겠다 <웃음> 숯불 보소 두 번째 메뉴 꼼장어가 나왔어요 아우 땀나 <웃음> 요거+ 요거 제일 맛있고 쩌들쩌들 그거+ 그거+ 그거 알죠 그, 그거+ 그, 그, 그거죠 그거. <웃음> 그거. <웃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아 이거는 양념 이 약간 달라요. 약간 더 달달한 맛이 있어요. 음, 이건. 달라 달라. 얘는 그 특유의 아 지금 씻고 있는데 쫀득쫀득 어도덕 어도덕 그 식감이 진짜 재밌고. 아니야 아니야 너무, 아니야. <웃음> 점핑한테 뺏겼도 <또> 스킬 다했어 <웃음> 얘는. 진짜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매콤한 그런 맛이 강하고 얘는 거기에 약간 감칠맛이 둬해진 약간의 단맛 하.. 아, 근데 둘다 약간 매콤한 것 같아 <웃음> 나 오늘 장어 먹고 저녁에 뭐 하지? 삼차 가야지 아.. 소주 진심 맛쓰리 초밥을 만들어 줄게요 벙장어 응. 초밥 <웃음> 이거 하나 딱걸리고퓨벙장 밥수리 초밥장인 <웃음> 넣는 순간 감동이야 어, 맛있다 어, 진짜 맛있다 감동의 초밥 맛입니다 얘도 매력있네 밥수리 <웃음> 눈물 나게 맛있는데 <웃음> 땀물 아니니 땀물? 매워서 그렇지 맵지라 소주도 술들어가네요아우이 튼실한 거 보소. 오우, 씨야이친이요 네 다섯 병이이거 크기 봐봐. 이렇게들오가이친추랑 진짜 잘 어울려요. 안 하고 꼬리. 음우들꼬들해 소주 한잔 먹 으면 <웃음> 어? 어? 어? 힘 이나？이 <웃음> 차먹 으러 가야지 고고고! 구 독과 좋아요. 부탁 해요.